저 살이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당신의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두 눈에 맺혔던 빛빛 어린 눈물, 제 마음의 깊은 하늘로 남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아직도 귓가에 남아 떠나시던 황후 마마의 간절한 마지막 모습 오지 말아 손짓하시던 도망가러 눈짓하시던 그날 여기 오코루 달빛 아래 경복구 낭 인들 의 칼날 황 후의 심장 도려낸 칼에 떨어지 던 핏방울 불타 는 시신 한줌 의 채로 떠나 시던 만 마를 첫 설이 그날을잊 지. 신의 마지막 모습 눈 감으면 되살아 나는 생생한 그날의 모습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잠들래요 잠들 수 없는 깊은 한숨 바람에 흩어지고 깊은 가지고.